그 n d the answer will give you an i m p a t o h e e s at 11th of t e n s The effect. At work. 그것은 이 i 효 a 이다 At work. t h a 작용하 a 효과이다. l It compares people to tune in just to find out the answer to the question. 그것 c o 람들로 하여금 그 e o to s o h a o u o 주인이, 뭐, 그거,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, 그, 채널을, 채널을 돌리다? 네. 그저, 그, 답을 찾은, 그,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, 그, 돌리게 한다, 채널을. 네. 여기? 어디? 이런 거 하고. 클리프 행을, 그리고, 그렇죠. 뭔가 중요한 개념이죠, 클리프 행을. 이거. 네, 그리고요. 이 정도? 아니요. 하 조금만요. 어, 또 있어, 하나 더. 두개 더. 아, 요, 요 정도. 요 정도? 어, 네. 자 이렇게 생각한 이유로에 대한 네. 걸 한번 들어볼게요 네.